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제가 오늘 좀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갑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한번 외쳐주세요. 네, 운동 중 혈당 조절 호르몬이다. 요거 제가 줄여서 쓴 거고 사실 원 제목은 뭐냐면 운동 중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호르몬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운동 생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운동 중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운동 중의 반응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대전제고 이건 바뀔 수 있죠. 운동 중 체온 조절 뭐. 운동 중 호흡 조절 뭐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대전제를 그대로 뒀다고 해도 요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독립변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제목을 다 정해서 거기에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딱 3대 요소를 얘기합니다 무슨 요소냐면 인간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부 환경이에요 그쵸 지금 운동 중에 내부 환경이 변하는데 내부 환경이 변한 것을 원래 정상상태로 되돌리는데 기여하는 무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저 너무 흥분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3대 요소가 뭐냐면 저는 체온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체온. 두 번째는 뭐냐면 pH 환경 세 번째가 오늘 공부하는 혈당 요세 가지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요소들 기전들을 다 공부한다면 사실은 사실은 운동생리학에서 그렇게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어,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즉 체온과 관련된 거, pH와 관련된 거, 혈당과 관련된 조절 기전을 공부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중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호르몬을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혈당이 있고 혈당 수준이 있고 이게 정상 혈당입니다. 점선으로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혈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당 수준이에요. 근데 밥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 포도당이 들어오는 거죠. 탄수화물이 들어왔으니까 혈당이 조...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부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조절해서 정상 상태로 되돌려야 되니까 기여하는 호르몬이 분비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감소할 거다? 어느 수준까지? 정상 수준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여분의그즉 정상보다 초과된 포도당 있잖아요. 탄수화물.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간 안에다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골격근에 저장을 해요. 골격근에 근육에다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뼈에 붙은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존재하냐면 혈액 안에 존재하죠. 혈중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난 655회에 제가 혈장 내 포도당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소화 흡수되면 혈액에 포도당이 넘쳐 흐를 테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 거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정상수준은 남겨놓고 골격근 간에 저장을 하는거예요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할테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감소하겠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골격근으로 이렇게 유입돼가지고 골격근에서 쓸테니까 골격근은 자신이 저장했던 포도당도 사용하고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서 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질 것 같은데 처음에는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낮아지는 건 맞지만 혈당을 조절해야 돼요 정상 수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부환경이 변하니까 대표적으로 뇌죠 뇌기능이 조금 저하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서 저장해놨던 간에 저장해놨던 포도당을 이렇게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골격근으로 유입되는 혈당 즉 포도당의 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혈중의 농도는 살짝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운동을 지속하면 결국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떨어져도 걱정이죠 왜냐면 조절해야 되니까 정상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포도당 신합성을 시작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일어나요 간에서 혈중으로 포도당을 방출하는 것과 포도당 신합성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호르몬을 공부할 때는 지금 운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일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운동 중에 혈당이 떨어지는데 이걸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요 호르몬이 무엇이냐라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에 저장돼 있는 포도당을 혈쪽으로 방출해야 되니까 저장한 걸 분해해야 되겠네 그게 뭐예요 글루카곤이죠 그쵸 요거는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신합성에 기여하려면 어쨌든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거는 포도당이 아닌 것으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니까 포도당이 아닌 걸 먼저 만들어야죠. 아닌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지방, 또 단백질.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을 일단 분해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코티졸.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입니다. 아드레날린. 요거 부신피질, 요거 부신수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장호르몬. 네, 성장호르몬. 네. 요거는 뇌하수체 전입에서 분류되죠. 요런 것들이 분비돼서 혈당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준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